어,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진행할 이공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들 은 뭔지 다보 보시고 오는 거죠. 어,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어뭐 어, 강제적인 건 아닌데요. 책을 다 쓰실 거예요. 30명이 흥동원의 공동 저자로 책을 쓰시는 어, 그 과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책 쓰는 건 아니고 어, 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세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민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이라고 책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아직 안 보셨어요? 아, 저도 그 책을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책 제목이셨거든요 제가 뺏겼어요. 직장이라고 뺏겼는데 원래 저는 이제 출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출판사 말고도 뭐, 책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컨텐츠도 만들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 제가 아무래도 출판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의 책을 내줄 적도 있고 제가 직접 책을 쓰고 제 책을 직접 출판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거의 9년차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떤 제 경험 그리고 최근에는 꼭공인책이 아니더라도 책을, 아, 글을 쓸수 있는 기회는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아마도 SNS에 뭔가를 아마 올리셨을 거예요. 글쓰기일환이죠한 그걸 다 머무려서 글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어, 약한 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건데요. 그 뻔한 얘기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상이많이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들어봅시다. 어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는 일도 되게 많고, 어 관심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때까지 하고 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어 실제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거나 출판사로 등록되어있기 한데 그 외에 글 쓰는 일에 관련된 것들 제가 직접적으로 봤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일을 더 하고 있어요. 아, 지필에 대해서만 알아봅시다. 지필은 한자 뜻, 한자죠.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할때 지필이라고 하는데, SNS에서 글을 쓸때 지필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보통 지필이라는 단어였을 때는 뭔가 종이 책으로, 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유통된 서점에 고쳐있는 그런 색을내 이름을 가진 어, 그런 색을이 쓰려고 하는 지필이라고 하는데, 지필에 대한 정확한 뜻은 그 붓을 짓다라는 겁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연필을 짓다라는 뜻인데요. 되게 간단한 뜻이죠. 네 간단한 뜻으로 우리는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음, 글을 써봐 라 책을 무료로 만들어 줄 테니까 책 써볼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처음에는 되게 호기롭게 출발한 사람들이 뭐 한달 뒤든, 몇 개월 뒤든 연락을 해서 너책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직까지 제목 정하고 있어요. 목차 정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엄청 많이 나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무료로 출판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공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옵니다 메일도 엄청나게 오고요 근데 대부분은 원고를 보내주고 책 내주세요 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내가 이런 이런 책을 쓰고 싶은데 되나요?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죠 된다 그냥 원고만 보내봐 그렇게 문의를 했던 사람들이 몇백 명이나 있고 그 중에서 실제로 원고를 보내온 사람은 5%도 안돼요 그만큼 처음에 마음먹기는 주는데 실제로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글쓰기 중에하나죠왜 어려운지 얘기해 봅시다. 외국에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에세이.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에세이 썼어요. 선생님이 일기 쓰라고 하고 일기 안써면 손바닥에 맞아야 했죠? 저도 지금 직업은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어릴 때 일기 쓰는 게 굉장히 싫었던 사람 중에하나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안 쓰고 그 대신에 손바닥을 맞았어요. 진짜 맞더니 저는 학교를 맞은 게다 아닌 세대라서 많이 맞았어요. 학교도 숨 쉬고 말면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일기를 쓸 때까지 전반으로 대리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 거막 울면서 다른 애들 줄 서서 일기 농사할때막 거짓말로 뭔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어요. 책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글 쓰기를 무서워하는냐면요. 음,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평가받는 거. 내가 쓴 글을 누군가가 읽을 것이고 그 글에 대해서 수준이 없더니, 없던지, 저더니에 대한 복리를 분명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거죠. 아무 말을 안다 할지라도 레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성사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쓰는게 무서운게 아니고요. 일힘을 당하는게 무서운거예요 여기 영어권이잖아요 저도 영어를 되게 오랫동안 정규교육도 받고 학원도 받고 다니고 여러가지를 했는데 아직도 외국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 무서워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손가락만 봐줘도 그냥 해결이 되는 말을 못해요. 경험이 네,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뭔가 나한테 물러 오는 자한 제스처를 취하고 물어보면 갑자기 전을 받고 딴짓을 하고, 나는 말도 안 돼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폰을 보고 있는데 서면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는데 사진을 찍어주면 얘기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 태화를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걔가 일본말로 쳐봤어요. 근데 저는 일본말 못해요. 근데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보고 저기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잘 쳐다봤죠. 근데 왜 영어는 무서운데, 일본어는 무섭지 않을까? 어,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말이 안 나오니까 좀무서웠어요 네, 부끄러움이죠. 어밀히 따지면. 부끄러워. 내가 글 쓰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잘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학도 다니거나 어떤 강의를 듣거나 필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필기할 때 남이 볼다가 부끄러운 거예요. 전혀 안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쓴그 필기 목트를 빌려줄 때도 있을 거잖아요. 친구가 카피한다고 빌려준다그러면 그럼 그때 부끄러웠으면 빌려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잘 빌려준단 말이에요. 1기세 때도 마찬가지요 내 일기를 아무도 안 본다는 조건을 했으면 부끄러운 일이 전혀 없죠. 근데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면 부끄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일기가 왜남이 봤을 때 부끄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면, 팩트만 쓰면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 갔다 왔다 갔다 물하고 잤다.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내 감정이 들어가요. 어땠는지. 내 감정을 들키기 싫으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기록하는 들은 서울 필요가 전혀 없죠. 누가 봐도 똑같은, 감정이 안 들어가는 글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책이 많이 있어요.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다라 그리고 또 누군가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 많이 써보면 잘 쓰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아무나 할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조언에 대한 답이 없죠.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혀 안 하거든요. 글을 지금 못 써도 불려줄죽는목적이 갑자기 자신감을 갖죠안 돼. 많이 써봐야 된다. 안 써지는 거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이런 글을 많이 봤거든요. 자신감으로 절대 글을 안 써줘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이 써도 안 늘어요. 왜냐하면 그밖에그나무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남의 글을 많이 보죠? 그럼 그 글을 뺏기고 있을 거예요. 멋있, 봤던 멋있는 글을 갖다내 글에도 그걸 넣고 그 단어를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실제는 글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을 백만 써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쓰는 거예요 메모하듯이 어느 날, 벚꽃이 날리는 충격을 봤다 그냥 벚꽃이 날리는 예보다 내느낌이잖아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 메모장이든 아니면 내각복기든 계속 써나가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인는 거죠. 여러분, 들생서 하시잖아요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아마 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사진 한장면 잘라놓으려놓고 그 밑에다가 문장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해시태그 같은 거 막! 막문자이로다 하시는 것도다 글쓰기 일종이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찍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다 쓰레기잖아요. <웃음> 네? 음식사진도 진짜 많게 그죠? 셀카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셀카도 스어 없으면 자기 얼굴 아니잖아요. 한 천장 찍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사진 찍어서 올릴 때 여러분들은 망으 올리나요? 이것도 글리잖아요 사진 밑에 글자도 짓버있다 여러분들 사진 못 찍었다고 누가 그 밑에다가 막뭐 쓰레기, 쓰러 <웃음> 하지만, 100년씩 쌓이고 있으면서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그렇게 안 달아서 말이에요. 뭐 어색했다고 <웃음> 그만치고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네, 해요? 절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저사람그래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그런 걱정을 안하고 글쓰는데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내가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글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저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표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꺼지란 얘기 안 하거든요 꺼지란 얘기 안하 <웃음> 네, 그러면 그냥 막 써요 맥락도 없고 해시태그도 그냥 자 따라가서 막 씁니다 그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내가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남들도 그렇게 쓰니까 나도 이상한 해시태라고 하더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 종이에 쓰든 인터넷에 쓰든 그냥 쓰기 시작해야지 습관이 들고 자신감이 빚게 됩는다 이런 걸 해봤으면 불구하고 책을 써다 에세이를 써봐라, 종이에 글을 써봐라. 그러면 못 쓰죠. 약간 한마디만 못 쓰게 될지도 모르죠. 저도 이런 거 가끔 있거든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상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술 먹으면. 두장말 그 일어나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요? 그게 그막 저격하느냐 라고 쓰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글쓰기에는 거의 없고요. 어, 저격박수꾼 그냥 배워보전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사실 대한대 하는 말을 제3자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이상한 기사들마다 거절하는 얘기를 내가 내 스스로한테 쓰는데 그걸 빨간 바탕에 글자를 막 써놓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신변의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보게 합니다 네, 그런 분들은요한번가 저도 기고요 아무도 못했어요 대부분은 그냥 막 쓰죠. 자, 제가 9년차 정도 지났고요. 책을 한3 6권 정도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썼어요. 책 자체를.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쓸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록하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나의 지식을 누구한테 전달했던 것 이 사람이 말해도 똑같고 저 사람이 말해도 똑같잖아요. 설명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법도 별로 안 나기 시작했죠. 물론 책을 쓰고 나면 뭐예스집사 이런 데다가 거절하면서 댓글을 쓰는 인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처반에는 어, 별이 한개 달려있으면 우울하고 근데 나중에 계속해지면 사실 연예인 처럼 댓글을 잘 읽지도 않습니다. 나오거든요. 제 말이 뭐출바타 사장이 하니까 맞는 얘기냐 아니에요.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도이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 누구예요? 베르나르 베르 베르바르 네. 맞아 이거랑 이거랑 쓴 사람이 있잖아 사피언스 쓴 사람 이죠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한 석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은 볼수 있고 내 지식이 될수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책을 쓸 수는 없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것들은 너무 좋은 아. 것들만 <웃음> 보기 때문에 책이란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말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했었습니다. 아, 좋아. 제가 제일 그사람 찾기 힘든 사람이 많아서 아까 전에 이 사진도 윤반하라리에서는 다가 나올 줄은 몰랐고요 이 사람은 닮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번말 힘들지 않나요? 사진라고 말이잖아요 바로 맞추네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핸드스링이에요 네, <웃음> 제가 왜 사진을 열어을까요 머리, 민병, 티나이, 쪼. 땡스님이 맨날 썼어요. 여러가지 자기가 하는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스님이라고 설법하는 얘기만 쓴거 아니고. 종교에 상관없이 우리가 들어도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써온 신분들이죠. 이상구예요 유심해요. 유인씨. 글을 굉장히 잘 쓴다. 연설문 잘 쓴다. 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봐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이라는 게 있어요. 첫 시작. 책을 처음 낸 시작이 있었을 거고, 집필를 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책을 처음 썼을 때는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대중들한테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욕먹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고, 그욕 때문에 자기가 성숙을 이을 거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목표로 해서 글을 쓰는 게 절대 아니다 그냥 글을 쓰는 거예요. 안 하던 말 안박이야. 안어요 너무 좋은 글만 봐봤기 때문에 책이란 그렇게 글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 심해그 근데 출판사 사장님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하자면 책은 음... 레디오가요. 제품. 얘를 만들 때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테스트를 하고 팔자마자 책도 비슷해요. 내 입장에서는 그냥 돈을 받고 팔기 위한 도구 에 내지는 제품이거든요. 저장을,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출판사는, 어, 대기적인 면모들 따지면 좋은 글을 많이, 책을 만들어서 널리 알리게 하는 건 좋은 목적인데,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제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책을 팔아서, 제품을 팔아서, 많이 팔아서 저자한테 인쇄도 듣고, 그 다음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되죠. 제품의 입장으로도 바라봤을 때는, 책 안에 있는 글이 누구나 공감하며 하나 좋은 글일 필요는 굳이 없어요. 현실에 트렌드를 그냥 반영하는 글이면 또잘 팔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용이 괜찮다 같은데 표지가 예뻐서 잘 팔리는 책도 있고요. 혹은 마케팅으로 돈을 쳐발라가지고 오프라인 매대에다가 많이 깔잖아요. 그돈 그 내고 가는 거거든요. 서가에 꽂혀 있으면 안고자나잖아요앞에 깔려있은 사람들이 또그 다음 또그 우리 베스트셀러가 많잖아요. 자, 여기가 내 꼰대 같은 게어 지금부터는 그냥 글자 쓰는 방법만 요첫 번째,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기록을 위한그래서 감정이 안타깁니다. 그냥 기록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기를 쓰든, 뭘 쓰든지, 안. 내가 오늘 봤던 내용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색깔 바뀌고, 뭔가 업로드 붙였느냐? 필기를 하자. 알았어. <웃음> 가 산지 엄청 좋아. <웃음> <없었다. 웃음> 앞에 제목을 내가 하나 더 넣을 드가 해서 책잘 쓰는 법 4가지라고 네 합니다. 근데 여기 사진 찍고 난리납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동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다 유튜브에 다 올려버렸어요. 필기, 메모, 필기, 뭐든 평소 때 들을 수 있는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모지랑 연필을 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도 평소 때 생각나는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하고 뒤에 많이 적어놓느냐 하면 스스로한테 보내는 카톡이 있잖아요. 그걸로 저는 봐요. 내생각에 내가 내한테 보내는지 그둥 남아 있습니다. 폰이 뭐 이렇게 날아가버리고 다시 백업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는 관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왜 굳이 카톡에다가 많이 쓰느냐 하면 메모장이나 이런 데다른데서써버리면든요 어, 참고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뭘 보고 이걸 했는지. 뭐, 영상을 찍어서 붙일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메모장에서도 편집하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글을 언제 썼는지 카톡으로 남아있죠. 시간까지 남아있잖아요. 근데 메모장으로 이 힘들어서 저는 카톡으로 잠는걸 되게 많이 보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보면 정말 내가 썼나 싶은 글이 있을 때도 가끔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웃음> 자, 종이도 쓰고 온라인도 쓰고 항목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항목들 쓰시면 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놨던 글들을 요 나중에 뭐1개월이든몇개월이든 뒤에 지나다더니요 자기가 평소 때 많이 쓰는 글들이 좀보여 이거를 묶으면 그룹이 나와요 나는 감정적인걸 많이 썼네 술 먹고 나면 글을 많이 써더라 나는 누군가를 비평하는 글을 많이 써더라 누군가 다른 글을 많이 써더라 후회하는 글을 많이 쓰더라 이런 글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이제 묶기 시작하면 단순하게 맥주 썼던 것들이 덩어리라고 하지겠죠 이덩어리가 많아진 것들을 하나의 제목으로 볼 거예요. 글을 끌어모아서 후에 후회, 후회했던 글들을 다 끌어모으고, 반성했던글다 끌어모으고, 누굴 깠던 글다 끌어모아요. 덩어리 덩어리로 써요. 이걸 몇 개월에 한 번씩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 어떤 글을 많이 써왔는지, 그럼 자기의 평소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사람들을 대한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한번 반성해 볼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 뭉쳐진 글들이 있죠. 그 글들 중에, 분명히 중복되거나 쓰잘데기 없는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난 다음에, 소대목로붙여요 아까 전에 수혜라고 했던 거는 그냥 분류자가 했죠. 근데 분류 분류를 후회하 했는데, 어떤 거에 대한 후회냐. 인생에 대한 후회냐. 술을 먹고 나서 포고있을때 후회냐. 이런 것들을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라고 하면게소로목이에요 글, 사람들이 있죠. 한줄 누르실 적은 어떤 글감들이 있죠. 얘네들이 뭐냐중대목을 가지고 는큰소대목이 나와요. 이 글을 다 묶어버리면 책의 제목이라고 나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콘텐츠를 글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정리를 역순으로 하면 글쓰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 책기 훔치고는 늦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책을 쓰겠다 하고, 노트를 펼쳐놓고, 펜을 딱 들고 있으면, 여기서서터요 왜? 네, 제목부터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부터 출발할 만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삶의 경험은 없고, 안 써줘요. 여기서 막 그냥 계속 빈 종이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이으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만 하면 끝나니까 나중에 이 제목이란 걸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내가 글을 다 썼는데 글몇 편이 전부 다 사랑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글을 뜻하는 사랑을 어쩌고고 그런 제목만 하시면 하나의 글이 완성된다는 거예 제가 글을 쓸 때는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쓰는 편이에요이거왜여부로쓸 때는 딱하나에없어요 논문 쓸때 음, 저도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 논문 쓸때 있잖아요. 논문의 제목을 정하고요. 목차를 정하는 게한한 끼를 보내요. 교수님한테 맨날 빡고, 저보면 빡고, 빡고. 내용도 안 봐. 계속 빡고 치어요. 계속, 계속.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이것만 봐도 얘가 무슨, 뭐에 대해서 논문을 쓸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안 되면, 다른 내용도 어차쓰레기를버야 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빡고 치는데, 그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을 때는, 제가 미쳤나 싶었어요. 날졸없이 싫은 거 그런 거잘 모르겠냐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인들은 평소 때 그런, 이제, 역으로 적어 놨다 이런 글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적어 놨던 글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위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글을 그렇게 쓰는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역으로 쓰면 글쓰기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외 목사를 만드는 거요 자, 한편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책일 수도 있고요. 하나의 포스팅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온라인에서 봤거든요. 저는 온라인에서 글쓸 때 이런 소리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에다가 맥주만 시면끝다니까 근데 이렇게 쓴글 중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따봉을 많이 주 것도 있어요. 하트 많이 눌러주고 아, 이런 글을 그 사람이 좋아해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글을 많이 써도 아요 같은 주제로가지 이런 글들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어떤 정보를 주거나 좀더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다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느냐 하면 글의 양 때문에. 글의 양이 점점 많아져요. <웃음> 온라인에서는. 여러분 어, 인스타그램에 글을 굉장히 많이 붙이거나 해시태를 많이 붙이는 사람들 보셨죠? 1기실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은 글 쓰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니까 1D 실까 넘어가요. 근데 페이스북은 좀 글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링크까지 붙일 수 있죠. 그는 뭔가를 학습을 하거나 배우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작정하고 글을 보는 공간이 잖아요 그리고 글을 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림과 영상과 사이에 글자들을 맞춰서 편집을 할수 있죠. 근데 앞에 있는 이두 가지는 그런 게안 돼요. 그림 따로 보고, 글 따로 보잖아요. 그나런 어떤 생각의 정리 같은 것들이, 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 <웃음> 그 따라서 글을 쭉 적잖아요. 사진 나왔다가, 사진에 대한 설명도 없다가, 동영상도 나왔고, 정보를 이야기 쉽게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들을 처음부터 쓰기가 쉬우냐, 어려워요, 그래서 먹으로 저는 많이 지나가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따봉을 많이 받았던, 차트를 많이 받았던 글만 골라서 다습니다했잖아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글들은 이제 갈 필요 없죠. 남기잖아요. 이미 사람들이 이런 글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글을 한번더 써주는 거면, 좋아함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책도 비슷한 것들요 어떤 작가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죠? 렇 아까 육아 하라리가 책을 썼으면, 걔가 갑자기 시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은 거기에 딱 맞게 글을 쓰는 게 정리되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책을 내면 이런 스타일의 책을 낼 거라고 인식이 되고, 마케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걔가 자기가 시를 쓰고 싶다고 해서, 아니면 뭐, 영화의 극본을 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쓰진 않아요. 자기도 어차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취미사가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산업으로 가서 오늘벌기 위한 목적으로 글쓰 그렇게 쓰지 않는다. 자, 글을 리치하게 만든다. 이것도 온라인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종이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시각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하고 뭐 사진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온라인에서는. 넣을 수 있는 것들 이 굉장히 많죠. 사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동영상도 넣을 수 있고, 내 글이 빈약해서 남의 글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네이버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블로그로 연결을 시켜 볼수 있잖아요. 글을 굉장히 리치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글을 리치하게 만들려 그러면 나의 지식이 굉장히 많거나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사전도화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 글은 산으로 가버리고 글을 짜 짧게 있게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웃음> 인사랜은신물이안되잖아요 페이스북은 이미 들어고 블로그는 이미 다 돼요. 온라인에서는 훨씬 더 글을 잘쓸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운영을 봐야 되그건 아니에요. 저처럼 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의 주력은 인스타그램인데, 내가 글쓰기를 앞으로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브런치라든지, 포스트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온라인에서 글을 조금 더잘 쓰는 수, 수,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나의 노트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올려놨던 글들은, 내가 공개하고 싶은 공개하고 막고 싶은 면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안보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어, 카페라든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제 핫한 뭐 이렇게 어, 블로거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예 출판사에서 역으로 제한을 걸어서 책만들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은 인터넷은 많이 안 해요. 평소 에 인터넷을 하고 페이스북 하고 늘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보니있까다알줄 알지 않아요. 그런데 내 주변을 샷장만 벗어나면 은근한 아산도 많거아요 그런 사람들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역시나 책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SNS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출판사는 뻔히 다 있는 글이데도불구하고 책으로 만들어서 그 책이 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 성공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버웅 시대예요. 화상무시. 원래 책으로 출발했죠,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굉장히 핫한 인사였다가, 출판사에서 발굴을 해서 책으로 나왔고, 책으로 나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고, SNS, 인스타그램, 혹은 인터넷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알게 된게 다시 유명해져서 TV로 나왔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좋은 페이스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편집 기능들 때문에, 사실은 블로그라든지, 뭐, 포스라든지, 이런 걸 쓴다라는 거죠. 온라인에서는. <웃음> 결국은 기록의 글이에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글이 아니라 정보들을 모아 놓는 글들은 이런 글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좋아하는 글들은 사람들이 하트 많이 누려주고 구독을 많이 하게 되므로써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내 자양분이 됩니다. 아무도 안 봐주는 글들을 끝없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잘 보고 갑니다. 들렀다 가요, 좋아요를 눌러주면 글을 쓸수 있는 에너지가생기죠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끝도 없이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 소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하트 하나 눌러주고 구독 하나 하는 게 힘이 된다. 까 계속 할수 있는 거죠. 글도 거의 똑같다고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슨 글이었어요? 기록을 위한 글이었죠? 두 번째는 무슨 글입니다? 감정을 위한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글들을 상당히 좀 많이 아쓸 거예요. 비밀스러운 글들이니까 아마 종에자가 기록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만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는 글들을 왜 쓰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감정을 표현할 때는 어려운 단어가 별로 없어요. 정보를 기록할 을 때는 그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울리는 뭐 명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감정을 드러낼 때는 전문 용어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글쓰기가 되게 편해요 하고 주절주절 말하듯이 그니까, 구어체가 아니라 구어체로쓸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기 때문 자,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여러 글로 표현을 합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요새 <웃음> <도대체 벚꽃처럼 해야죠. 웃음> <웃음> 벚꽃 철이잖아요 그죠? 벚꽃 말리고 막 말이 나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누군가를, 아, 이뻐, 아름다워. 라고 사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인간들은 하늘에 서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할수있어 이런 생각을 할까요? 꿈틀자잖아요, <웃음> 자 군필자로 쓰러야 되잖아요. 청소할 때 네? 아, 하늘에서 나면 우리 쓰레기다 쓰러야 되잖아 비자로 가야 되잖 그런데 아스팔트 바뀌면 쓰러지지도 않아 손으로도 빼야 돼 엄청 짜증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쓰레기분요군 재료를 한지 한 10년 넘었거든요. 한, 좀 오래됐거든요. 어, 그러는 그러니까 게 계속 쓰레기로 먹는 거예요. 눈쓰레기 치워도 청도, 치워도 끝도 없는 쓰레기. 절대 안 묻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나 그렇죠. 그런데 군필자라면 여기 좋아요. 몇만대좀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 한참 뒤에 이런 감정적인 글들을 혹시나 공개를 해놨다면 남들이 눌렀을 때 누군가가 내가 헤어진, 헤어진 애인이 파트를 눌렀다 되게 잡 달리고 이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슬치우고 그런 글들이 감정적인 글에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감정이 누군가하고 뭔가 마음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이니까그데 이거를 남들이 보는 걸 고려를 해서 자기 마음을 가짜로 쓰는 사람도 없어요. 가짜로 썼다 그러면 줄 필요가 별로 없죠. 의도적으로 썼으니까. 근데 진실되게 썼는데 누가 봤다? 보면안된 사람이 봤다? 부끄러우니까 지워버리는 거잖아. 요 이런 글들도 이제 아까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모아봅시다. 자기 감정을때 떠나는 방법이 빠르지는 않아요. 음, 배그를요, 그냥 삼자일 때도 받아보는데요. 내가 안 썼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연습이에요. 볼 때마다 부끄럽거든요. 근데 여기 정리를 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썼던 어떤 감정적인 글, 아니면 뭔가 되게 센치해 서서 썼던 글들이, 글 적을 당시에는 굉장히 뭔가 내가 감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이 풍부하고, 이 글은 되게 멋있어. 라는 착각 속에서 글을 쓰게 되지만, 한참 뒤에 보면, 정말 부끄러운 글들이 많아요. 우리 예서에 여기서는 아마. 세대가 없을 지도 모르겠는데, 사이 뭘, 같은 데다가, 한 줄에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뭐, 내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야, 뭐, 이상한 아니야. 나를 유일하게,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나에게 마야는, 뭐, 음악, 뭐, 이런 이상한 받아가야 되잖아 옛날에 그런 거없거든요 진짜 이상한 것만 받고 근데, 감동은 없고, 감정만 소비하는 글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삼자 입장에서 보면요. 쓸데없는 말을 다치고, 쓸데없는 글을 치다 보면, 어, 이런 글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정말 지금 읽어봐도 괜찮고 내가 봐도 좀 감동적인데 그런 글도 상당히 많이 나와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분석하는 글을 써야 돼요 현상을 분석하는 글이 글들이 쓰기가 제일 어려워요 지식이 없으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TV 틀면 가장 이슈가 뭐 거예요 버닝썬 네. 또 기막이 기막이 있고 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또 자, 그런 게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당장 미세먼지에 대해서 글을 써봅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글은 못 쓰죠.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는 게없습니까 그럼 이 글을 학점을 주겠어. 이거 학, 이거 못 쓰면 학점 안 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쓰죠? 찾아보죠. 그때부터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글을 쓸 때는요. 내가 공부를 하게 돼요. 왜? 조기에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뭐, 상관없어요. 정시든 사회일수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평소 때몰랐던내 국냐가 아닌 글들을 한마디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어, 모아서 다른 블로그 보고요 유튜브 보고요 신문보고요 뉴스보고요 거 인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글을 써왔는지를 다읽어버있어요 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편향되지 않아요 이사람이 이런 소리 했네 똑같은 얘기들 저사람처럼런 그 얘기 했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내가 글을 읽은 양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많나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할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신문사설을 여러 개를 다 읽으라고 얘기해요. 여러 신문 가리지 말고. 왜? 지식이 없는 사람, 우회 상황에서는 판단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들어놓고 자기가 갈림기라가 있을 거나, 이 편이나, 안이 편이나. 이것도 비슷하죠. 같은 사건을 여러 사경으로 바라보면 두 발이 딱딱 생겨요. 동조하다, 일판하다. 버닝선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승리를 욕할까요? 아닌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이 이 버닝선 사건이나 승리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걸 궁금해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력이나 사물을 바라보면 다른 시각에 생긴다는 거요그 마음을요, 그 여러분들이 읽었던 팩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사도 사실 팩트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내가 생각한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이랑 내 생각을 버무리는 거예요. 이런,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럼프로그에서저 이렇게 얘기하고, 트럼프, 트럼프 공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이래. 라는 거죠. 그러면, 어,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 반박할, 공격할 거리는 일다안을수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은 사실 많이 주면, 적으면 이게 좌우량이 많은 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밑에 객대듯이 불러들면, 이렇게 글쓰기 좋아하는 머리어들이 엄청 붙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더라도 그걸 쭉내 나름대로 분석을 한 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가야 되는 공격로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런 실험 많이 해봤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론이라고 합니다 평론 신문에 데스크에 백빵들이 쓰는 것이 평론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내의견을 말하는 것을 쉽게 말하는 평론이라고 해요 이평론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온을 쓰는 방법은 쉽게 쓰는 방법얘기했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어떤 내가 평소에 관심 없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보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국에 직설이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쳐다볼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세먼지를 대치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것들도 나올 거예요. 네 번째는 감상하는 글 쓰는 겁니다. 이거 글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감사한 마음을 쓸 때는 부르시한 뭐 사람한테 쓰잖아요 어, 어머니한테, 어 아버지한테 스승의 날, 뭐 이럴 때 한지 쓸때 되게 오글오글 거리잖아요 내 눈앞에서 제발 읽어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죠? 되게 힘든 거에요 마음을 정말 애풀어받는글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감정은 내 감정이 아닐 때가 간혹 있어요 내 감정은 A인데 그은 B라고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사를 그렇게 안 해요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들었죠 감사하는 사람한테 가끔, 그렇게, 감사한 말을 쭉 쓰려다가 완전이 일어난 경우도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주어서고맙습니다 그, 이렇게안잖아요 이런 글들은, <웃음> 왜 쓰기 어렵냐 면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항상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이런 글을 많이 쓰면 좋은 점이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느끼면 안 돼요. 자, 앞서까지는요, 어떤, 현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내 감정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순한 기록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의 마음을 들여볼 수 있는 글을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글들을잘 쓰면 사람들은 감동이라고 느받게 되는 니다어 제가 읽었던 저는 책을 되게 빨리 읽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국어를 좀 잘해요. 어 국어를 잘하게 된 이유는 무역 때문에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어, 공부 안 하고요. 지를 엄청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되게 잘해죠 대충 받도 그냥 내용을 빨리 받았거든요. 그래서는 학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읽기 가장 어려웠고, 그 제일 오래 걸렸던 그림이었을 어? 네네네 어, 것 같아요. 4장이었어요, 4장. 4장. 편지지. 군대가 있을 때 어머니한테 받았 편지. 한 번에 못 읽었어요. 한 줄을 모고한 읽고 읽고, 줄을 모고숙겨라가지고그 훈련소 때 받았던 편지를요, 자대에 갈 때까지 다못 읽었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 찰 자, 대상이 있어도 좋구요그 대상이 꼭 사람이 아니고 주변에 어떤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내 삶이 고마울 수도 있고 혹은 오늘 날씨 좋다고 고마울 수도 있어요. 이슬번지 때문에 순둥 오시고 살았는데 오늘은 정말 공기가 괜찮아서 좋구나. 이런 것도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쓸 때는요. 글쓰기 어왜 어렵다고 잠깐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미사여고가 들어가요. 내 마음을, 정말 내 마음이 이런데,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사랑합니다 앞에, 뭐라 뭐라 뭐라 뭐라를 너무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표현이 부족해서 내가 글을 못 쓰는구나라고 판단을 해보는 거죠. 어머니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쓰는데, 뭐, 밤한해별 만큼 뭐, 이런 말을 쓰진 않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너무 작아. 내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글쓰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의 팁이 필요해요. 감사라는 말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있을까 물론 통소때 책을 많이 봤다면 어휘력이 많아지겠지만,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한시대기 때문에 어떤 이사 여부를 내가 신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단어를 찾기가 쉽죠. 검색본 단어사전 이렇게 쓰는 글이 첫 에세이가 됩니 에세이는 어, 선생님 에세이 정확한 뜻인 거예요. 에세이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 국어 시간에 보통 4월달 중간고사 전에 처음에 3문의 종류가 등장하죠. 그래서 시, 에세이, 소설을 넣어놨는데 에세이는 <웃음> <웃음> 보통 개인의 그런 전문성이 없는 개인의 그런 이야기를 담는 게 에세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배웠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그 대충 성향을 잊었어요. 그런데 에세인은요, 사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고백적인 성향의 글이 제일 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글을 쓸 수는 있겠지만 남한테 감사하다는 글을 썼을 때 감사 뿐만 아니라,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어, 후회라든지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버무려지는 것같라고생각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글도 여러분들이 글 쓰는 여러 가지 연습하는 단계 중에서 한 번은 꼭 해보셔야 되는 글쓰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집필을할 때면 팁을 알려줄게요. 일단은 다양한 단어. 이 다양한 단어는요. 사전 을쓰면 돼요. 종이사전 잘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보면 돼요. 어저께 제가 팁이 하나 봤습니다. 노포래퍼라는 말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노포는 오래된 가게는 노포라고 불러요. 근데 래퍼가 어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부지 이상한 말이들었네 하도 노포래퍼를 쳐보니까 밑에 이 말이 궁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봐요. 그래서 연막건대도 이렇게 많이 들있어요 근데, 놓고 놓고 놓고 말하죠. 로고가 뭐야? 하고 로고를 찾아보니까, 이 말에 대한 유사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사진도 있고, 로보는 그냥 오래된 수밖에를 말하는 건데, 저 단어가, 어, 우리가 현상, 어, 일상적으로 쓰여진 지가 오래된 사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는 건데, 저 단어를 저도 좀 그게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냥 언급해서, 방송에서 쓰기 시작한 사람이 황교익 씨예요. 그러니까 저는 황교익 씨가 되게 약간 음,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상황이라서 저녹포가 나면 일본말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쳐다보니까 녹호가 한짜예요 일본말이 아니야 근데 일본에서는 저 단어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는안쓸 분이 좀 같은다고 했지만 덜익숙했어요 근데 방송에서 놓고 놓고 하다보니까 막평가 하고 객디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노포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한 대요 그래서 일상적인 팀이 다가가야죠 그래서 노포라는랩퍼가 벌써 이상한 짓도 하고 어느형이야 뭐 보니까 흔해 래퍼들이랑 옛날 집찾아가가지 이상한 짓 하고 있을 노래 맞는거르고밥 먹고 자, 이렇게 단어를 찾아가면됩니다 모든 단어를 배우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어법. 음, 영어를 여러분들이 s n 를가 눌려있을 때는 어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입 밖으로 많이 찍어놓은 이유가 여기 관사를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혹수으로 써야 돼, 과도로 써야 돼. 어법을 생각하지. 그래서 많이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쓸 때는 조기에 대한 것들을 보여 별로 안 해요. 특히나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요. 물건에 대해서 높은 말을 써요. 물건을 높일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높은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을 칭할 때, 또 높이 말을 지금 이상한 것, 칭을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수동태가 없죠. 근데 수동태로 없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본 말로 NO라는 뜻이 있죠. 로, 뭐, 뭐, 뭐, 의,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식런는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고요. 뭐, 뭐, 적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 표혀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습관화돼 있고,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내글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국어 공부를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음, 부산대에서 만든 거예요 부산대 한국어 맞춤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부산대 랩실에서 만든 한국어 문법 맞추는 동사를 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나오는데요 저는 SNS로 글쓸때 SNS 에글쓸때잘안 쓰지만 블로그로 정제된 글을 쓸 때라든지 내책에 글을 쓸 때라든지 원고를 쓸 때라든지 다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봐요. 자, 이 프로그램이 뭘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여기다 글을 쓴 거예요. 글을 줄줄지 또, 복사해서 붙이거나 글을 써서 검사기를 누면 여기에 내가 쓴부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어요라는게 조금 나와요. 고치면 좋겠다? 네, 클릭하면 그대로 적용돼요. 왜 고쳐야 되는지 이유를 여러 가지를 얘기해줘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됩니다. 제가 그냥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뭔가를 썼는데 고치라고 하잖아요. 안 고쳐도 돼요, 그런 거. 시적인 표현. 이 통용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어요오탈자 한글에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쓴다 애플팔한도는요오탈자 제대로 안 해줘요. 네이버에서 한번 눌렀다 제대로 안 해줘요. 근데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탈자 잡아주고요. 어업을 잡았어요. 우리나라 말에 안 맞는 말이죠. 이 상황을 잡아줘요. 그리고 월드어, 그리고 순화해야 되는 용어 이런 것들을 다 잡아줘요. 근데 이거 판단은 얘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받고 싶은 바고가아니야 이렇게 한 번씩 글을 정리를 해보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법법에 안 맞는 글이 나오질 않아요 이단계를우리는 도정, 교리라고 합니다 책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를 예전에는 제가 다 봤어요 작가들이 써주는 글들 이 있잖아요 제가 정말 다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가 할 필요가 별로 없거요 나도 쉴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시간 다 했어요 오늘 모인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한3 0년 되잖아, 알죠? 이3 0년 씨가 전부 다 작가가 돼서 한 번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쓰기 싫은 사람들은 안 되셔도 됩니 근데 만약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이 박혀 있는 실제 종이책이 팔리고 있을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가 지금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저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문서장님하고 술을 먹다가 강제로 꼬임을 당해서 주부방면을 봤어요. 어차피 형님 한 달에만 책 공짜로 내리까본인이 우리 학 합시다. 그래, 좋아. 해본 적도 있어요. 한9명 되는 사람들, 얼굴 1년씩도 없는 사람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모아서 서로 만나게도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카톡으로만 계속 대화하면서 책을 한번만들어냈적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비슷해요. 책이 양반 좀 나왔거든요. 자, 이 책은 어떻게 나왔 거냐면, 전자책 아니에요. 종이책으로 나왔 거예요. 실제 종이책으로. 그리고 책 뒤에 보면 바코드 본 적이 있죠. 그 바코드는, 어 국내에서 유통을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책이 아니단 유통을 못해요. 그거를 받는 정식 출판할 수 있는 유통하는 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책을 만들고 나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국회 도서관에 두번을 납품시켜야 돼요. 무조건 논문이든 책이든 그걸 할 거고요. 그리고 예스 입사 알라딘 겨우 묵고 실버 묵고 강그지마해서다 팔리게 돼. 팔리게될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다음에 네이버에 등하기 <웃음> 때문에 네이버에서 나올 거예요. <웃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책 표지에 필락을 써보세요. 좀부끄럽겠지 자. 그리고 인센스. <웃음> <웃음> <웃음> 자, 우리가 어책한 권이라 그죠. 자, 책한 권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책한권도한 이만 한 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10% 정도가 근데 그 분은 책을 수십만 원 파니까 매도씩 권한 거고 우리는 저 책이 두 권만 팔릴지도 몰라요. 내가 보게 나쁜을 자 그러면 어, 책이 2만 원이면 두권 팔리니까 얼마 나와요 4천 원나오겠그 4천 원을 상주명한테 그 도와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지금 우리는 이제 프로듀스 120이라고 하시나 하나는요 공평하게 우리가 목표자가 되는 엄청 유명해질 거야 여러분 이제 다 리가 거니요 티벳사귀 연락을 하고 아니 뚝딱 두고 팔려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법적으로 내가 사도 보내야 돼요 왜안 팔리냐면요 어, 자, 출판사들이 책을 만드는 <웃음> 어떤 방법 혹은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일단 팔려야 되죠 안 팔린 책을 모읽 수는 없어요 망해요 그래 다들 자, 여러분들은 작가가 있다, 아니에요. 기 작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신춘문예 같은 거 당선된 사람도 여기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유명 블로그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대도서관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인사들은 책쓸 생각이 없어요. 근데 책을 내면 무조건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들 이제 특 같이 달 다가 붙어요. 너 그냥 몇 가지 얘기만 해도 돼. 인터뷰만 해도 책을 늘려서 이렇게. 내필이고 네, 얘기해요. 대도서관이 무슨 책을 썼을까요? 그냥 유튜브 책 썼겠죠. 그죠. 부동의 일이에요. 아무도 저책 쓰면 안 돼요. 망해요. 그냥. 안 팔려요. 근데 저 책이 좋냐 조심하라. 근데 이런 값으로저 책은 엄청 팔리고 있어요. 어, 제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세 번째, 네 번째로 유튜브에 관한 책을 썼어요. 잘 팔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딱 나고 나서 책이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웃음> <웃음> 아, 고급해로요 <도구도 되죠? 웃음>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한 명이 될건 여러 명이 될건 책을 쓰겠다. 책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책을 팔기 위한 조건들이잖아요. 그죠? 그 조건들이. 홍대도 없는 거예요. 1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여러분들 책을 안 만들어주는 겁니다. 팔리지않닌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거든요 아무리 조돈이안들죠 자, 그래서 어떤 출판사도요, 여러분들 글을 안 받아줘요. 음, 보통 뭐 출판사에는 글을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메일이나 아니면 플이트를 해서 그 출판사한테 보내. 이런 글을 쓰고 있으니까 목차는 줬고, 그 목차 중에서 일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는 걸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걔네들이 열심히 읽고 아니오라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그냥 버려요. 뭐왜 보내는데? 뭐 버려요. 어떤 책을 그러면 보내느냐? 걔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출판사가 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출판 기획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획자라는 그말 그대로 기획자예요. 내가 발굴을 해서. 이 사람이 책쓰 능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인싸야 하면 이 사람이 책을 할 일만 하도 글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거의 글을 쓴다고 보면 돼 그래서 책이라는 제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마케팅을 수입을 하고 영업을 해서 베스트 셀러를 만들고 해안 카테고리에서 1위를 만들어내고 약간은 사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해져 어요 책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졌죠한 사람을 이용해서 책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자본주의라서. 자, 그러니까 책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 때 되게 높게 봤어요 아, 저 사람이 작가네. 책도 썼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걸얘기했거합니데 뭔가 멋있는 행위냐? 작가는 멋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유튜버에도 2 0만 300만 팔로가고있는 사람들 중에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들 세번 올렸어요. 근제 책과 상관이 돼요. 책을 몇 번씩 많이 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냥 거지 작아들 자기 자비로 책 내고 안 팔고 자기 밤에다가 싸아놓고 한두 번지에나가고나 작가네라고 해서 강내고돌아가고 이런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은 솔깃 하게솔려가지고몇 십만 원내도방위주으로다 사는 거그 지책도 못하는 사람들이 냐고 어떻게 가르쳐요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스타트업들이 사장모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멋있는 사무실이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작가도 좀슷해요 그런 분 앞에 착하고 잔잔님이요 홍대에 무을보셨는데 누가 이작 잠깐잠깐 잠깐 잠깐 가보잖아요 그리고 민법이 되는 사람은 그니까 잠깐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어도 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시간 공문을 다 가지고 있죠요 언젠가는 딱 끌고 오고 언젠가 유명한 사람이 보고책잘 끌고 고 태양이 나고 강해지고 그거 엄청나게 유명해져 있을 거야. 많은 화장 속에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책을 아까도 계속 얘기하서별것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 쓰는 게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 글이 모여서 팔리고 있는 그 책을 하나의 물질로 만드는 책도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같이 쓰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면 돈이 많이 들겠죠. 최소한 천원 이상을 찍어야 되니다 근데 아무리 책을 제가 천원이상왜 찍어요? <웃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경험만 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어디 나가서, 나글썼다 라는 얘기는 할수 있구요. 그리고 그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있을 거예요. 이차 내가 쓴건맞았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해보자. 제가 무료로 하게 됩니다. 저분한테 납가지죠 자, 모두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손해보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까지 느다고 나도 손해보고요. 다 손해보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주기 위해서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기회안에는요. 아마 이 중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이름이 있는 책이 없는 사람들도 9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 경험은 돈 들여서 하기 힘들어요. 뭐한 천만 원 정도 출판사 싸들고 가면 책 만들어줘요. 근데 안팔리이션은 천만 원씩만 만들어줘요. 그래서 누군가 공사를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오늘 그걸 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무슨, 한 15, 50만 원 정도 받는 아주 저렴한 감사거든요. 근데 네, 그 돈도 지금 안 주고 있고요. 오늘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당해놓으신 거 전부 기부하라고 하더라고요. 다 모으면 <웃음> 100만 원 된다고. 네, 다 모으면 34만, 99만 원인 거예요. 네. 제가 만원 찍어서 100만 원안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축하를 못 드릴게요. 술김에. 네, 절대로 숨기네 대화를 하시면 안 돼요 아, 심지어 본인이 술도 샀어요 저, 사장님이 술도 사주시고 아, 본인이 네. 사줬어 네, 내가 모기를 구워주고 네, 이 차도가 호수를 내리고 했는데 제가 한는걸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약속 트케로가는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뽀동려 가지고 돈 복음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주변한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런,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적을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어서. 내가 생고하면 이상한 생각나는 그걸 널리 이렇게 홍보를 좀해주 자, 책이나 글쓰기나 작가. 여러분들이 방송 때 머릿속에 뜬구름는럼품고 있던 것들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자, 책 쓰는 거안 어려워요. 우리 이제 나눠서 쓸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당 A 4지한5장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책을 만들 수 있어요. 한 사람당 다 사놓으면 150장이 만들어지고 A4G가 150장 정도 나오면 문고, 다른 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한 곱하기 한두배 정도가 돼요, 장수가 아마 책이 이만원 정도 겁니다 한 300장, 400장 정도 되는 책을 만들면 이 책은 한 권당 한 4만원 정도 넘올 거예요 아무도 안 썼는데 괜찮요왜 <웃음> <웃음> 그렇게 되는냐면요 책을 한 권만 만들거든요 대량은안만들고 그래서 비싸죠, 안가가려고 자 저도 이 책을 만드는데 아마 데이타임으로 하루만 끝나요. 이 절차를 다가서 표지 만들고, 교정 교회를 하고, 책 편집하고, 출판 등록하고 면서 거의 저는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한 반나절 정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반나절이면 한 3만원 정도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웃음> <생각하고 웃음> 저저되게싼사람이었어요 <저도 쉬고 웃음> <생각하고 웃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웃음> 그럼 죄서하게방 뭐 없어요. 손해 보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레인턴이 만들어가니까. 어른이? 억울해서. 오빠도 <웃음> <안 웃음> <바르고, 웃음> 너무 오빠도 책도 만들어줘야 되고. 자,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저 같은 사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혹시 대박이 났나? <웃음> 진짜. 대박이 갔다. 뭐 이런 일도 있고. 얼룩도 많 이런 어요로 그러면 수익금이 생기겠죠 그렇죠? 전 교육이 될것같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들고 왔어요. 그, 출판 계약서를 안 들고 왔어요. 계약서 장수는 나중에 동네 나라는 애들이 가거든요. 요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원고를 주는 사람들은 인사를 안 받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또 어, 저분이 그 기부하시는 거에다가 다 기부할게요. 두번 팔리면 4천 원이니까. 4천 원이 기부합니다.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립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웃음> 프리팔 일정. 사진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음, 시간을 너무 오래 끌 수는 없어요. 4월 19일 4일부로 기념해서 저날 6시까지 제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한글 문서든 아니면 뭐 디오스 문서든 상관 없어요. 프한글 혹은 워터프레스, 아, 워터프레스까지 MS Wordpress 두 가지로, 다섯 페이지 분장 정도로 써주시면 되는데, 글자는, 어,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세요.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한 14포인트로 하고, 너무 많이 쓰지도 마세요. 내가 잘라볼게요 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글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둘 게 있는데, 책에 여러 손들 소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가잖아요. 이제. 글 쓰는 사람이니까 멋그러지게 작가소개서를 써야요 작가소개서를 어떻게 쓰느냐, 수능가서 뽑요 그러면 작가소개서를 앞에 있어요. 나 어떤 사람이고뭐 이런 거왜 왔다. 되게 3자 입장으로 구입한 이 있거든요. 그거한 몇자가 있쓰시고그 다음에 자기가 쓴글 있죠. 그 글에 대한 소개를 써주셔야 돼요이 글은 어떤 글이고, 왜 이렇게 썼다, 이런 내용들 다른 시중에 있는 책들 가 이런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넣고 싶은 면 넣으세요. 스노우복 쓰시고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이름 넣으시고요. 아 어, 필명 쓰셔도 돼요. 필명. 필명은 제가 공명만으로 필명 쓰셔도 되고요. 자기 이메일이나 SNS 주소까지 넣어주시면 제가 저거를 여러분들 글 바로 앞에다가 다 붙여드릴 거예요. 얼굴을 안 넣어도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나중에 하 하는데, 그럼 집에서 키은면 개사진을 주겠는니요 <웃음>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아까 <하루에> 손동헌고 <웃음> 제작에다가 바퀴로 가셔서잘려주면니다 이해하셨죠? <웃음> 야,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해 못하겠다. 나 사진 안, 안 찍으면 안 돼요. 떼서 주면 안되요 상관없어요. <웃음> 그게 그대로 책에 들어가야 할고생각합니요 <웃음> 평생 불교고서관의 <분류보는> 책입니다. <것들이> <웃음> 책이라면 세상에만 나오잖아요. 그죠? 영원토록 안 앞서져요. 심지어는 스손들이 천년 뒤에 보하고 <웃음> 국회 도서관에 납보는 것입니다. <웃음> 여러분들, <웃음> 이 우리 조상이 그런 슬픈 유감을그었구나라는게남아있었어요 우리 조상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남아있을 겁다잘 생각해서 보내세요제 사진 보내면 나의 조상은 돼요.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렇게 제가 해왔던 거예요.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에 이런 책들을 제가 주문했어요다이 책이 한 300년, 한 300년. 300. 그럼 저희가 만약에 개인적으로 저 책을 사고 싶으면, 우리가 쓴 책을. 네. 우리가 그냥 좋은 지 우리가, 내가 내 돈을 내고. 사면 되죠. 많이 사주세요 아. <웃음> 한 <한쪽으로>. 5번. <웃음> 네,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에세이, 소설이 회에서 거의 한 달에 한권 정도는 꾸준하게 출판을 하고 있고, 요번 이제 4월달이 여러분을 책기 아마, 윤도자 방송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책 만드는 과정이 되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원래 제가 한 강의 중에서는, 책을 만드는 강의도 있어요 출판사 어떻게 설립을 하고 어떻게 책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건물 아낄 수 있고 대량 출판을 어떻게 하고 소장을 어떻게 한다라는 강의가 서울에서 10만원 받고 했던 강의가있거든요그 네, 강의는 이제 안해요 라고 이 과정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억날 때마다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죠 여기다가 브이로그를 좀 올릴게요 지금 지금 지금 올릴 테니까 그 과정을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구독하는 하하하 <웃음> 출판은요 북쿠프라는사이트의 시스템을 이용을하 건데 POD 시스템을 쓰거든요 저걸로 해서 제가 손을 안 보는 거예요 자예기를 해볼게요 이런 사이트에요 여러분들도 정보를 저기다 내면 책이 꼼처럼 만들어요 단지 여러분은 출판사가 없기 때문에 책 표지에 이게 붙어서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 북부라는 사이트가 나오고 지금쓰는 책은 제가 출판사잖아요. 그래서 윤들 같은 게 바뀌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표지가 별로 안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추셔야 되고 책 만드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절차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제가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지만 대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POD 방식은 저런 듯이에요 주문을 하면 끝에서 책을 만들어요. 원래 책은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주죠 미리 책을 미리 매척원 만들어놓고 거기까지 출발 한 뒤에 싸먹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서 한 권을 배송해 주죠 그런데 피고 d 는요 주문을 띡하잖아요 그그때서 책을 만들어요 네. 책만들 인쇄하고 제본하고한 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려요 주문하면 책 만드는 기간이 포함되어 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요새는 주문하면 다음날 오잖아요 그렇죠? c 쟤는 주문하면 다음 주에 와요 <웃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밑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대량 제작하고 유통하는 방식에 비해서, 어, 도서 제작에 대한 비용이 적어야 돼요. 물론, 도서 디자인이나 큰 질인 것, 이런 거다 제외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그리고, 주문 후에 개별 인쇄 제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 번에 많이 만들기 때문에, 비싸요. 아까 전에 이야기를문고본 300페이지 정도 되면, 시중에서 12,000원, 3,000원이면 돼요. 이문단계도다 남기고, 그런데 여기서 책만 들면 3만 원 나와요. 그래서 아무도 안 사죠. <웃음> 책내용도별로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서 팁을 걸으면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고 책에 대한 편집된 데이터는 내가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죠그저 이제 충으로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들여서 내가 대상으로 찍어서 그거를 내 방에 쌓아놓고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웃음> 혹은 유통사를 끼는 방법이 있는데, 책값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죠, 종이책이. 죠왜비싸냐면요책 정가의 절반이 유통비예요 내가 책을 전국에 배포를 하고, 거기서 수금을 하고, 를걸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통하는 회사에 맡겨요. 그럼 유통하는 회사는 창고에다 걔 쌓아놔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하고, 전국에는 총판들한테 뿌려요, 책을. 그리고 팔리면 돈을 수거를 해서 내한테 주죠. 그 행위를 다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 비용을 책값에 딱 반을 받아요. 그래서 책이 만약에, 어, 한만 오천 짜리다. 그러면 약간 7,800 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고, 책을 만드는데 내가 돈을 썼을 거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실제로 책을 만들면, 어, 순 마진이 한 15% 밖에 안 나와요. 출판사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줬는 시스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유통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유통을 싹뺀출판도 생겼잖아요. 전자책이랑. 근데 전자책도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은 거의 건강계약 리국북스가 먹고 있거든요. 그리국북스에서는 어 작가 한테칠 자기들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뭐이식 디지털 아이패드나 이런 거 없이 컴퓨터에서도 나온 거라서 볼수 있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도 처음에 종이 사실이긴 한 거예요. 전자책으로 출판을 하면 뭔가 출판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실물이요 근데 종이책은 나한테 적히지 않아요. 나한테 잘하는, 늘잘하요 아. 그것 때문에 사실 종이책을 만드는 것좀더 크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해요. 전부 다할 거예요. 심지어는 내돈 들여가지고 주목받아야 돼요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공부를 할 거고, 어, 저이렇 하루에 한 천씩 쓸 겁니다. 그래서 패링이나 페링단, 패링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이제 표기를 하시는 게이유가 되시죠? 대량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이리고 수업은 끝났습니다. <웃음> 질문하시면 제 SNS가 거의 이렇게 돼있어요 바꾸기는 어, 모든 건다 윤두로 돼어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있으니까 어, 여기로 연락했으면 제가 안 바쁠 때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제발 저 기후로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요. 언제 저를 만났던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제가 이해할수있는다고말하시더라고 오늘은 11시가 토스로 니다 감사합니다.